22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강도 상해 등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중국집 앞에 세워져 있는 자 오토바이 동그라미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고 간뒤자뒤 뒤 끊고 오토바이를 버리고 간 경우 어 피고 버려 버리고 갔어 근데 타고 간 뒤에 다시 한번 깨끗하게 봅시다. 이제 타고 가다가 그죠? 범행 저지르고 타고 가다가 지금 뭐한 거야? 오토바이를 버리고 갔어. 자, 그다음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불법 명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수 없어. 그죠? 33 331조 2의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 맞지. 자, 요거 설명 좀 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게 왜 절도죄가 되느냐?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되려면은 적어도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를 그 피해자가 찾을 수 있는 생활 범위 내에 갖다 놔야 돼그 어? 사람이 찾을 수 없게 그냥 아무 데나 방치하고 버려버리면 안 되지 여기 봐봐 지금 얘 싸가지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오토바이 버리고 그냥 가버렸잖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남의 자동차 오토바이 타고서 그냥 해도 이거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 이게 뭐냐면은 어, 이 불법 사용죄가 되려면 적어도 그죠 절도가 아니라 적어도 자동차 불법 사용으로 약하게 처벌받으려면 은그 오토바이를 갖다가 그 피해자가 어알수 있는 적어도 그 생활하는 생활 범위권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아니 제자리에 갖다 놓던가 이래야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아무 데나 내팽개쳐 버리고 가면 이거 뭐야 절도란 말이야 이게 그죠 예. 절도를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 아무데나 막 버리고 가면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어, 2번 저기요, 잠깐만요. 이 색깔 좀 바꾸고요. 네. 자, 2번 형법 제 332조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포함한 범인이 그 범행의 어 범행 외에 어, 상습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치, 주거에 침입하였다 가자 동그라미 합시다 어디 주간 주간 낮에 대낮에 침입한 거야 주거에 그리고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자미어 주거 침입에 그친 경우에 그 주간 주거 침입 행위는 어 상습 절도죄와 별개로 어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번 소리 하고 있어 구성하지 그면 러주거에 침입한 거는 뭐야 그죠 요거 틀렸죠 그죠.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죠 성립됩니다 그래서 구성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구성한다 자 여기 얘기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습절도죄 범한 새끼 요거 지금 뭐야 지금 기본 범죄가 완성이 됐죠 하나가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또 뭐한 거야 또이 이 범행을 저지른 놈이 주간에 주거에 침입했죠 야간이 아니야 그렇죠 만약에 야간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될거 아니야 근데 주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뭐야 그 저, 저기 어 야간 주거침입죄 때 적용할 수 없죠 아직 실행의 착수를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간에 들어갔으면 지금 주거침입을 한 거에 대한 것은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기존 기본적으로 벌렸던 절도죄라는 그 하나 하나에다가 또 따로 국밥으로 별개로 따로 국밥으로 바로 주거침입죄를 또 하나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범죄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됐었죠 그래서 요거꼭좀 이거 알아두십시오 이거가 팔레버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2015도에. 8169, 2015도의 8169. 한번 찾아보세요. 요게 그래서 정답 처리 됐었죠. 2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자, 정답이 아닌 것도 계속 보겠습니다. 네. 어, 3번, 어, 불법 영득의 의사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남의 자동차를 자꾸 불법으로 사용하냐고. 자, 이에 따른 유류소비행위. 자, 여러분, 그... 그... 저기 뭐냐? 남의 자동차 몰래 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름 먹을 거 아니야, 기름. 유료 소비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자동차 일시 사용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어떤 결과 아니냐. 그래서 따로 뭐예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독립하여 별개의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나는 내가 만약에 판사라면은 어쨌든, 근데 요, 야, 남의 기름 소비한 거 아니야. 이것도 쳐버려야 되지 않나? 기름값 비싸지 않나, 근데? 어쨌든 근데 뭐 우리 판례는 뭐 자동차 불법 사용에 죄에 있어서 뭐그 응? 기름 조금 사용한 거 이것은 뭐 절도죄로 보지 않는다 그래요. 그니까 나도 맨날 이거 궁금하게 생각했거든? 아그러면 그, 어, 불법 자동차 어, 이용했었는데 그거 타고 갈때그 타고 갈때그 기름 쓴거 그거는 어, 처벌 안 하나? 뭐 이런 생각도 가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라 뭐 어, 저기 어, 잘 사는 사람들이 판사 검사하고 하니까 뭐 이런 거를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아 보지 뭐. 그래서 걔네들 눈에는 이렇게 죄로 안 보이나 보지. 어쨌든 됐고요. 이제 4번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요 깨끗하게 지우고 4번 피고인이 A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에 방 안에 있는 A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새 들어 사는 자 동그라미 합시다. 새 들어 사는 B 다시 한번 뭐? 새 들어 사는 B 자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자두 범죄는 어, 그 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 그렇지 달리하고 있지 자, 그래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은 비록 지금 이 도, 도둑놈이 어떻게 된 거예요 A의 집에 침입해갖고 깨끗하게 다시 한번 할게 자, A의 집에 침입해갖고 자 범죄를 하나 저질렀단 말이야 그리고 집에 가야지 훔쳤으면 은또뭘 또 욕심을 내갖고 새들어 사는 인간의 방에까지 들어가갖고 또뭘 훔쳐 그래서 어 하나의 범위지만은 어떻게 돼요 시간과 장소의 어떤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죠그또 하나의 독립된 세들어 어, 사는 비해라는 곳에 쳐들어가 갖고 지금 뭐 어? 재물 절취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 달리하고 있다 해갖고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다 해갖고 따로 국밥으로 별개의 범죄를 또 어, 인정했습니다. 이것도 좀알아두십시오 깨끗하게 하고 자그 다음 또 밑에 볼게요 자그 다음에 5번 해보겠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이야 중요한 것은 타이밍은 자 주거에 침입한 하여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330조에 규정한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라는 범죄 행위의 실행에 착수에 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야? 야간 주거침입 절도니까야 이름부터 가 야간이야. 그죠? 나이트 아니야. 그죠? 그 나이트로 스 시작했으니까 나이트로 뭐 저기 해야지 절 죄명을 물어야지. 그죠? 그래서 맞는 얘기지. 뭐 이런 거 당연한 걸 물어보냐?